됐다. 어, 나무 곡괭이 같은 거날 챙겨도 되겠지. <웃음> 야, 이거 스크린샷 키가 뭐더라? F2였나? 어, F2 였나? 그런 게 있어. 어, 막 그.. 내 스크린샷. 침대 챙기고, 상자 다 뜯고. 이사 가자. 혹시 모르니까 이집다편 찍어 놓을게. 횃불도 다깨가 가지고 햇불 창문하고 문은 놔두고 혹시 임대 오면 본받아야지 임대? 오겠나 이런데 올것 같은데 집 벌써밖에서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많이 있는데 자꾸 하하거려 공짜로 들어가달려고다 뜯을려고 하는데 야, 난, 난못 아... 뛰어내리려, 야 그러면 오히려 체력 데미지 때문에 빨리 뒤진다 아니 물이 있다, 물 있다 이거라물 타고 내려가다 뒤진 <웃음> 미친 <미진> 거 알았는데 <웃음> 이게 우리 포위됐다 와... 너무 한거 아니냐 이거? 이거 좀 양심적으로 너무 한거 아니냐 이거 야,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없는 마을이가, 네. 내가 챙겼으니까 괜찮다. 아, 맞다, 민규. 민규, 우리 좀, 살려줘. 아, 우리 좀 그... 우리 살려줄 수 있나? 아, 그래도. 우리 살려줄 수있네 나, 우리 지금 스카이블럭 하게 생겼다. <웃음> 아, 야, 작업대 다 깼나? 딴데 있나? 야, 하나만 설치해봐. 여러 개 있지 않나? 하나만 설치해봐. 방패 들고 와야겠다. 잠만. 이거 그냥 우클릭하고 있으면잘 써지나? 어. 검든 채로 우클릭하든. 왼손이끼까 어. 왼손에 껴야 한다. 자 이제 미친. 야 왔다. 왔다. 와줬다. 어그로 끌었을 때 가자. 가는 길에 미리 몇 개만 캐야겠다. 내가 이거 다 뜯어. 금방 뜯는다 이거 시합 자체는 흔하지만은 따라온다 좌표는 걔한테 받아놨으니까 따라온다 어디있는데 아, 따라온다 오케이. 좌표는 찍어놨다 여기 불법이 있는데 양깁이 있는데 아 그냥 뛰어라 나 먼저 간다 이거 한 개미만 피면안 되냐 안 된다 대신 차려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어디가 덥구야? 아? 어? 아 거기 있나? 어 여기 눈에 보인다. 아 보이나? 어 여기다. 어 쉽지 않네. 나 숲에 오, 있는 숲에서 뭐좀 가져가야겠다. 야 우리 뭐 가질래? 교회 가질래? 아니저 이층까지 음. 가. 음. 나와있는다 이제 내 자리다 나와라도 새끼야 어, 고양이도 있다 나중낚시해서한 마리만 키우면 안되냐 어? 야 숲에 마을이 있는데 뭐? 숲 안에 마을이 있다 숲 안에? 숲 안에 있다 얘들은 또 하나 아, 더 있어. 오. 나 그럼 여기 있는 가축들 다 학살하고 걸로 갈까? 음. 야, 이거 건초더미 다 챙겨. 우와. 밀, 야. 하나의 빵 3개다. 내가 있는데 또 새로운 게 있는데? 새로운 갈까? 마을이 따로 있다. 아예. 괜찮나? 예. 괜찮은데? 아예 숲마을인데, 여기는? 아이나 여기서 먹을 식량 다 챙겨서 갈 테니까. 아이다 둘은 그 넓은 마을로 가라 평지 마을로 난 여기 있어야 겠다 이게 <웃음> 별로가 아니 그렇게 별로는 아닌데 지금 아직 뒤지고 있다 숲에 가려진 곳이라서 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는데 에이 종도 때 가자 종을 몇때 가는데 소리가 너무 좋다 나보다 그거 마을 거다 <웃음> 아니 내거다 이제 <웃음> 미친 어? 달가 버섯. 솔직히 버섯을 버리는게 분홍색 영묘 버리는 게 뭐야, 난거 야, 근데 여기 마을이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이거 다 갖고 갈게. 다이아몬드 얻었나? 어, 얻어버렸다. 마을에서 얻었다. 아, 두개가 아니라 한개 어렵다 제랄 <웃음> <웃음> 이거밖에 없다 그 유리칼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칼 이, 여기 집 하나 더 있는데 야 거기 좌표 좀 찍어줘 여기 좌표? 난 응. 민손이 좀 먹어야겠다 야, 여기 뭐 대 대가마는 거 많은데. 고로창 여기는 좀 복잡하다. 여기 마을은 산이라서. 야, 여기 고양이 저 키우면 안 되냐? 대장장이 새끼들 석탄만 주면은 에메랄드 준단다. 아마 생선. 나중에 <웃음> 오, 금이다. 금이다. 아, 금을 얻었다.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거다 뗐나? <웃음> 아우. 야 독고니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여기 제 장자인가 봐. 여기. 어. 나 여기서 다 뜯고만 올게. 그 가축들도 다 죽이고 갔다 그건 좀 인성이 돼. 오. 오. 나중에 책만 어야메 에메랄드 나이스 나중에 책만 되어야 된다 고박씨 음. 에메랄드 음. 철조가리는 좀 됐고 오 우와. 괜찮은데 나중에 책만 되어야 된다 이거. 갈게 어 잠깐만 채팅 채팅 야 채팅이 아, 이거지. 300, 300, 300. 아, 그런 용도였나? <웃음> 종이. 진짜. 일단 나종 뜯어올게. 소리 좋으니까. 378에 68에 마이너스 159. 아, 저쪽이네. 마이너스 159. 물 진짜 깨끗하게 바뀌었다. 아, 이거 숲이랑 숲속이라서 뭔가 한적하다, 느낌. 그게 낫지. 고양이도 있나? 그건 안 보이는 것 같다. 된장. ᄒᄒ. 잠깐만, 혹시 모니까 여기 넣었샷 찍어 놓자. 말도 좀 죽이고. 거기 혹시 대헌이도 있나? 어, 니네 집이 거기구나. 오, 대원이 있다. 와, 풀갑빠뭐니 대원이가 자잘 대원이가, 대원이가. 와, 풀갑빠다풀갑빠간지 무슨? 근데 여기 숲이 약간 우중충한데. 어, 침엽수림이라서 그런 것 같다, 생긴 게. 찾았다. 어, 아, 여기 개누 있는데 개도 키우자. 좋아, 나도 내 집을 정했다. 이건, 난이집 할래. 이걸 확장하면 오, 되겠지. 우리 집에 훈련기 있다. 훈련기. <웃음> 부럽지. <웃음> 훈련기는 나중에 그거 써먹을 수 있는데. 아, 나 덕후 니네 집에서 잘래. 뭐하 뭐. 나 니네 집에서 잘래. <웃음> 철단기하고 덤벼야 아마 어. 난덤벼 생각은 없다 일단 집 확장부터 해야겠다 나는 어야난 니네 집 갈래 같이 살자 얘 얘네 집은 요거 <웃음> 있는데 짱돌이 있는데 얘 짱돌 하나만 가지면 안 되나? 응? 짱돌을 왜 가지? 이거 갖고 싶게 생겼다 이거 맷돌이 있다 얘네 집에 난 덕구 옆집 난 지금 확장 준비 중이다 난 표지판으로 달아놔야겠다 우리 집에 혼연기 있다 이 년아 그래 야 우리 집 침대 대혼색이다 나 잤다 난 아직이다 침대 배치해야 한다 난 침대 한세개 정도 달아놔야겠다 잤다 했다 어, 뭐야? 아, 우난 집을 아, 확장하고 우리 집엔 종도 달아야겠다. 보로명 주소 따라야겠다. 보로명. 우리집 도로무용 주소 달아왔다 나는 일단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밭을 내가 관리하도록 해야겠 우리 집 주소 대원로 55번길로 <웃음> <웃음> 어여 여 여기 호박도 많은데 어 좋은데 우리 며 치면 부지 <웃음> 이반, 내 가지... 야, 밭에서 도로명 주소 붙여도 되지? 밭을 왜가지는데 밭은 공룡이다. 아 도로, 화장실도 도로명 주소 받은 데다왜 보일까? 미친... 화장실을 왜 받아? 그러게... 아, 민규, 니네집 집 집들이 선물로 싱크대 갖고 갈게. 어, 캠프바이어도 있 그봤은는 이제 제 껌. 건... 뭔데? 갑자기 뭔데? 아니, <웃음> 그걸 왜 밟아? <웃음> 그거 도대체 왜 밟아요? 네? 왜? 왜밟냐고요 잠깐만. 여기다 그것 좀 만들자. 도로명 주소 다 달자. 나그스카이시티즌인가 그걸 때로 나, 건물이면 나 도로명 주소 줬는데. 응.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다 뭐야 뭐야 야, 뭐 이상한 게 나와서 나 때린다 뭐가 나왔는데 뭐야 뭐 이상한 소리 나오면서 나 때리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나 야, 저 마을 주민이 그거 자꾸 돌리는데 막그 다크템플러 있다. 다템이 <웃음> 왜 거기 있어요, 다템이? 어 석탄이다 캐하겠다 야 뭐야 내 주변에 다크 템플러다있는것 같은데 우리 집 고양이는 오늘도 고통받는 소리를 내고 있어 뭐야? 얘네 집은 침대가, 두 개다. 얘네 집 상당히 좋은데, 야, 여기가 후문이냐? 정문이래. 두개 붙여줄게 니컴 네 있잖아 왜 이거 와가벨난 분명 히 생존해야 되는데 왜 경영을 하고 있지 <웃음> <웃음> 시티즈 스카이라인 <웃음> 도로명 주소 잘못 붙었다 아 드디어 템 정리 좀 하겠다 <웃음> 야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안고프지? 내가 거의 무제한급으로 안고프고 있는데 어. 보통 할까는 어... <웃음> 조금 애매하다 이 동네는 이름이 뭔가요? 이 동네는 이름이 뭔가요? <웃음> 대현동도 있는데 대현동이 없을 수는 없지 걔네 너무 많은것 맞다 나는 옆에 아파트나 새로 지어간다 아파트를 왜 지어요? <웃음> 우리 지금 삐져바 터졌다 이사가야겠다 잠깐만 나왜 상자가 7 개냐 뭐야 81번지도 왜 이래 작아 그금 혹시 니네 집도 좀나 아닌데 얘네 집 너무 큰데? 아, 확장한 거가. 나도 지금 열심히 확장 공사 중이다. 난 그냥 아파트 지을래. 그래, 자원이 있겠나? 괜찮다. 너가 다 할게. 왜? 안 깔린다, 가행 거는. 어지간해서는 뭐안 돌아간다. 어지간해서는 가행 거로 안 돌아가. 어. 아파트 완공되면 올래? 300, 2를 말고 천종으 만들어 놓을게. 돈안 내는 거. 까는 <웃음> 것도 일이다. 가행권은, 좀, 가행권 돈 내고 깔 수도 없다, 얘가. 돈안 내는 거. <웃음> 집 이름은 뭘로 할까? 는거 자체가 일이라고. 거보지 <웃음> 잠깐만 그거 내가 어? 썼던 드리빙것 같은데 누구한테 썼더라 이건 뭐데 태균이한테 썼던 드리빙것 같은데 59분. 아 치킨집이나 차릴래 아이다 아니다 야 여기 혹시 식당 차려도돈벌수 있나? 식당을 차려도 돈이 되겠나? 아나 식당 차리려고 여기 민규 옆집에 어, 연탄 갈비집 하나 만들란다 근데 여기 왜 이중문이냐 마치 본 연기도 있데장사나 해야겠다 그분명기 제가 사도록 하죠. <웃음> 안돼 안 팔아. <웃음> 안돼 돌아가. <웃음> 우리 집은 지, 이 집도 내 가집이 그냥. 여기서 연탄 갈기나 팔아야겠다. <웃음> 야 달콤한 열매는 뭐야 근데? 아 그거 그냥 열매 <웃음> 음... 야 근데 그거 몬스터 스포너라서 애들 많은 거였나 누가 스포너 껍으로 악재를 들고 다닌는거 그냥 약탈자가 존나 많은군. 와, 우드머리 저기면 그래야 되나? 불청객왔다 미지 막 무릎들이 고염 구다 그 분께서 자신답니다. 아야. 야, 뭐, 리 집에 그거 들어왔다. 나도 자야겠다, 집 가서. 그냥 누구. 나는 지금 누웠다. 응. 나도 누울게. 드디어 깨끗. 나중에 사다리라도 만들어야 하나. 어우, 귀찮아누 먹을 거 있는 사람 좀줄수 있나? 나중에. 어, 나 이때 했다. 서비스 해줄게. <웃음> 어, 우리 집 온나? <웃음> 어, 아니, 야, 민규 집에서, 네. 나 민규 집못 찾겠다. 찾았다. 못 찾지 않았다고 한다. 83번지. <웃음> 돼지우. <웃음> 아, 진짜. 그, 갈비는 먹을 수 있나? 헉. <웃음> 우리 그 니네 집 갈비는 먹을 수 있나? 돼지갈비? 아니, 돼지갈비 아니라 소갈비다. <웃음> <웃음> 돼지갈비 된대. <된다. 웃음> 돼지 갈비게 <된다. 웃음> 돼지 닭고기 넣을게. 여기 있다. <웃음> 우리 집 놀러와라. 니네 집 바로 옆이다. 천육이라니. 빨리 나무 베고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장사 시작해야 되는데. 장사 시작. 야, 여기 대혼로 몇 번길 이거. 안쓰나? 이집 어? 몇 번진데? 어디보자 55번께 74 안쓰나? 74 <웃음> 안쓴다 빌집이 있다 오, 그런가 사자가좀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상관없다 사자 <웃음> 좋은데다 거기 거기 번지수가 좋아가지고 인기가좀 많다 인기가 많은거였나? 인기 어, 많다 그래서 빈집이다 왜 인기가 많은데, 빈집이? 서로 다서 <웃음> <터져. 웃음> 다투다가 노답돼버린 건가? 응. 전... 훈연비 어떻게 쓰는 거더라? 그냥... 훈연비는 그냥 태울 거 놓고 쓰면, 놓을 쓰면 놓을 돼. 이제. 어, 태울 거 놓고 쓰면 된다. 아, 요, 요 주변에 호박이 많네. 우리 집오요 호박 들도 공짜로 게 서비스로. 야, 55번 길 79도 안 쓴다. 그거 우리 집이다. 아, 니네 집이었으니? 난 그러면은 저 앞에 74번 길도 같이 써야겠다. 아, 네, 네, 근데, 근데 나좀 있다가 85번으로 이사갈 것 같다. 85번 또 어딨냐? 민주 지역에 없지. 응. 그, 그, 83번 집은 집이 좋거든, 지금. 55번길 83, 천종호가 왜 입구가 없어? <웃음> 왜 입구가 없냐? 놀리지 마라. 거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다. <웃음> 잘 사는 집이가? 어. 몰랐나? 어, 몰랐다. 잘 사는 집이 이렇게 돼 있을 줄 몰라. 훌륭한 거래군요 좋았어 이제 이 밭은 내가 써야겠다 근데 밭 상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 일단 야, 나 돈이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라고 지어야겠다 컨테이너 뭐야, 문짝이 왜세 개나 나오지? 어, 문짝이 세 개나 온다한 번만 되면 세개 튀어나오네. 필요 없으면 문짝 두 개는 놔줘. 어, 참나무 문이지만 상관없나. 어. 그러면 와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 다 아, 여기 요, 요 배달해줄 수 있네. 어딘데? 85번. 85번지 어딨지? 그, 어, 천종호 예, 80... 집이요 어, 여기 있네. 천종호 옆집이요. 어... 그, 83번이고. 어. 어, 여기 있네. 자. 배 대달 왔다. 대현동 연... 대현동 연탈갈비 1인분. 뭐, 대현동이라니. 대현동이겠지. 그런 거였나? 시장이 김대헌이다. 나니? <웃음> 옆에 자라난 고사리 좀 철거해야겠다. 좋아 이곳은 이제 내 밭이다 이곳은 이제 제 겁니다 어, 그 시장님 본명이 잠깐만 야너 뭐라 썼어 응? 어? <웃음> 가로사라니 나 가로사 안보이 오래 됐어 나니 잠깐만 연타인 가에비집이 장사가 잘될려나 아니면 소머리 국밥집이 잘될려나 둘다 잘되지 않을까 <웃음> 주막 하나 차려야 되는데 지금 땅바닥 필요해서 석재 벽돌개 만들어야 된다 석재 벽돌을 만들어야 하나 어. 와 고생하네 리모델링 야 이거 엔더 드래곤 굳이 안 잡아도 되지 엔더 옷을? 응. 아, 그러면, 갈비 집 장사는 해도 되나? 고고, 오케이. 잘 봐도 이리내백존에 골목 식당에 나올 수 있다. <웃음> 마크 식당이겠지. 백종원도 마크 할라나? 안할것 같. 해야 되는데. 여기가 Y가 56이네. 야, 이거 왜이래 고지되고? 생각 외에 고지되었다고. 아, 이거 자갈 떨어진다. 캠프파이어 이거 쓸수 있는 거 아니었나? 어떻게, 그냥, 몰라, 그냥 밟으면 아프더라. 어째 쓰는 건지 모르겠다. 쓰지 못하나, 저쓸수 있을걸. 거 나중에 저 캠프파이어 뜯어서 우리 집에 갖고 가려고. 어, 안 되는데. 이건 내 거다. 조용히 해. 제 겁니다. 너도 그럼 식당 하든지. 왜 이걸 네가 가져가야 하는데? 훈연기도 있다, 이가이걸로 만족해라. 아니, 저거, 저거, 나, 그, 직화구이. <웃음> 그럼 만들어라. <웃음> 아니면 장사 같이 하자 이에아 그건 아니다. 나는 요 밭을 운영할 것. 오케이. 그러면 직거래 가능한 혹시? <웃음>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하면 우리 고장 껏쓰려고 하는데 좀 좋은 생각이다. <웃음> 아와 이때를 위해 난 철도길 장만했지. 난 이미 있었다 난 농부한테서 철도끼받았다 샀나? 어 얻었다 그 사기당한건 아니지 혹시? 사기는 아니다 내가 주민을 한대라도 후려했으니까 그건 사기 나 <웃음> 아, 바가지 받지 마어 갑자기 가격 2-3원씩 오른다 그래. 우리 갈비집 11월 21일 개업 예정 ㅎ <웃음> 다 많이 오겠지 많이 와도 줌이 몇 마리 하고 사람 한두 명. 근데 줌이 오면 레전드인데 와쟤 광질, 광질 레전드인데 <웃음> 다이아몬드 봤다 <웃음> 아, 난 다이아몬드 갈라면 아직 한참 남았다 Y가 47이 <웃음> 난일단 만들고 있어서 안된다 아, 일단 화로 만들고 그것 좀 하고 있어 y 이팔난0에서 캐야겠다 팔은 용암 너무 많으니까 아 다이아가 여개라고 y 이 좌표는 얼만데? 길을 좀 봤잖아도 십일? 난0에서 봐야겠다 그거 13인가 12 밑에서부터 나오지 16인가? 몇이더라? 얘기 안난다13밑 그럼 12부터 나온다는 거야이가 여기 광산 생겼는데 이것도 도로명 주소로 등록 가능한가? 것 같은데. 어? 아니, 난 살아있는데 약간 조용히 있는 거였나 어야 지금 나 장사하기 전에 광부로 될것 같은데 안되겠다 아트 박스도 하나 지어야겠다 나중에 인구점도 해야지 마사도 만들어야겠다 국밥 끓여야지아 된장찌개 끓여야지 정확하게 아, 조약돌이 부족하다 나 조약돌 들을게 많다 나는 바로 옆에 산 같은 산 돌이 들어다있는 산이라도 그냥 캐면 된다 그거 대원로 55번길 88번 지로 온다 만들어놨다 어 광산은 아직이다 광물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와 대리석도 많네 누구 도매업 할사람 없나 도매업 민균이 혹시 도매업 할생각 없나 돌살게 내가 야나 훈련기하고 아, 만들었다 운영기하고 만들어 버렸다. 오케이. Okay. 분영기 만들었다고? 응. 음, 만들었다. 오 깜짝이야. 야 캠프파이어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줄 수 있나? 그거 조합책있 텐데 어. 재료만 보게. 열심히 땅 파서 땅 파서 자본을 만구 얻어야 된다. 캠프파이어 재료가 뭐냐고? 음, 나무랑 부리가. 응. 음, 캠프파이어 재료가 잠만.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만들 수 있는 거다. 기다려봐봐. 작업대를 띄워야지 볼수 있다. <웃음> 작업대 클릭해야 볼수 있는, 뭐 같은 연식. 캠프파이어는 막대기 세 개, 석탄 아니면 목탄 하나에다가 맨바닥, 참나무나 뭐 가뭄비나무 같은 거 원목 깔면 된다. 그불 붙이는 거 석탄이라고 횃불이라고 석탄 아닌 목탄 목탄.. 아 마, 만들기 쉽네? 저 니가지라 요정 쉽다 나 민규한테도 돌도 좀 사야겠다 돌한 세트에 얼만가요? 돌을.. 석탄 여덟 개될것 같은데 돌한 세트에 다이아 세개 정도? 네개 정도? <웃음> 제라 실패다 조금 더 진상을 부려야겠다. 진상 <웃음> 아, 인권비가 비싸네. 요새 좀 비싸. 걔나의 잡상인 받지 말자고 말하는데, 최저임금이 얼만데? 아무도 몰랐다, 안다. 응. 김라면이래. 그란돈이 매... 일 그란돈이면, 1 그란돈이면 살수 있나, 혹시? 아, 오케이. 다행이다. 그란돈으로 살게. 잠깐만, 나 Y 잡혀 6인데. 너무 내려왔다. 진짜 그란돈 필요한 거가. <웃음> 진짜. <웃음> 나중에 두 개만 남겨놓고 그거 만들죠. 그거 다이아는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내소 도축하면서 그거 좀 키우면 되겠지. 제가 보니까 도축하려면 그거만 필요하네. 농사를 해가지고 용합니다. 근데 물 따라 이를안 들고 왔다. 왔노 옥시디 필요한거 아이가? 옥시디온도 몇개 개옵게 다이어트 찾으면 김치탕 음, 응, 왜흙 은？데 <웃음> 사프 구다. 아, 나 다이소 하나 만들 고, 싶다 마인드 프퍼테 어. 다이아 찾았다. 깔려면 깔수 있다. 내가 귀찮다니까, 까는 게. <웃음> 다이아 찾았어. 어, 맞드 다이아몬드다. 4개, 5, 6, 7, 8. 여덟 개, 오 금도 있다. 원자 번 79번 있다. 여기 A 원자 번호 질량수 197 진대 <웃음> <침대> 빼서 쓴단다. <웃음> 아 진짜 빼거 신고 해라. 거래 안 하면 조져라 그냥 <웃음> 거래 안 해주면 <해줌> 조절인거죠. <웃음> 뭐 지나 살리는데 명예살인으로 해줄게. <웃음> 혹시 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까내라. 이거 성범죄자면 그거 죽여도 된다. 도대체? 난나 뒤에서 누구 걸어오는 소리 들리는데 화로 타는 소리였네 진짜 왜뒤비나막구한테 조심해리 이미 잘못하면 거 유흥 없어 떨려간다 미친 유흠. 이무목적 아니.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라. <웃음> 뭐야? 누가 밭 훔쳐갔어요? 밭 훔쳐갔어. 다 자란 거 누가 떼갔어. 이런. 걸렸다. <웃음> <골랐다>. 자수했다. <웃음> 너도.. 넌 벌을 받는다 여운형이다 <웃음> 그건 또 뭔데 안 그래도 받죠 뭔데밥 확장시켰다고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피할 수는 없을 거다 판사 천종호 <웃음> 판사 천종호 <웃음> 안돼 안 바꿔줘 <웃음> 돌아가, <웃음> <빨리> 돌아가, <웃음> 돌아가.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천종어 판사가 있는 사람. 도로책. 그가 존재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아 내가 계속 뭔가 까먹고 있는데 물양동이를 까먹고 있어. 팔찌게촥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